양교 서산 분이시고요. 음, 네, 이분이 어, 이 살아계실 때 이제 그그 그 당시에는 국가무형문화재가 아니라 이제 중요무형문화재 그랬죠. 음. 그 이제 예, 정가라고 하는 장르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세 가지 장르가 합쳐져서 그냥 발을 정자 노래 갖짜 써서 발은 노래라는 일반 명칭인데 그게 그냥.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세 가지 종류에 국한되어서 총칭해서 정가라고 쓰는데요. 그 정가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으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시조창 외에도 가곡창이라는 게 있고요. 가사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곡창은 이제 중요가 국가로 바뀌었으니까 국가무용문화재 제30호로 지정이 돼 있고 가사는 41호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조창은 국가무용문화재로는 지정이 안돼 있고 뭐각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게 덜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이양규 선생님께서는 그래서 가사 쪽에 예능 보유자를 지내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분이 시, 어, 가사를 이제 종목을 지정받으셨지만 시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더 애착을 보이셔서 이렇게 시조창만 가지고 두껍게 책을 만드시고 또 시조창 속보라고 해서 그것 훨씬 좀 얇긴 하지만 어또 말년에 한 권의 책을 더 만드신 게 있어요. 하여데이책 하나면 웬만한 시조창 보는 뭐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서 지금은 이게 지금 뭐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없고 반지 자제가 이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 네. 그러면 각 페이지마다 각 시조 한 곡씩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은렇게 있나요? 대개 어, 음. 한 페이지씩 시조창 한 곡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음. 근데 시조창도 조금 긴게 있어요. 그래서 그두 페이지에 걸쳐서 시조창 뭐가 돼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럼 시조가 굉장히 많네요. 지역국이, 시조, 그 네. 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시조창에 했던 이제 그렇게 이제 정가는 세 가지 장르가 있고, 시조창으로 이제 세번 하면, 또 이제 이렇게, 뭐, 지금 여러분에게는 평시조를 나눠드렸지만, 평시조, 뭐, 처음에 높게 지른다고, 높은 음으로 지르, 지르는 음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지름시조 계통이 있고, 그리고 사설, 가사의 그 자수가, 지금 이렇게 짧은 거는, 가사, 자수를 하나하나 세어보면만 다섯 자, 플러스 마이너스 다섯, 뭐, 이렇게 내외를 갖지만, 그거보다 좀긴자수가 있어요 뭐 적게는 90자부터 많게는 160자가 넘는 그래서 그렇게 자수가좀긴 거는 사설시조 그러죠 그래서 사설시조창이라는 장르가 또 생겼고 그리고 이제 사설적이면서 뭐 지른다 해서 사설지름 시조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파생곡이 이제 점점 생겨서 오늘날 열곡 이상의 종류가 있죠 그런데 한 종류당, 이제 그 중에 가장 먼저 생긴 게 여러분 나눠드린 평시조인데요. 그 평시조에서 이제 파생돼서 그렇게 이제 나아갔는데, 그 평시조만 해도, 이제 그 노랫말로 하는 시조시는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많아요. 많은데, 이 평시조에 한해서만은, 약간의 예외가 뭐 정확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 평시조 한 수만 배우시면 그 시조시 가사만 바꿔서 똑같은 선율형과 똑같은 장단형으로 부르시면 돼요. 응. 그래서 뭐 여러분이 지금은 여러분에게 녹수 청산을 지금 하지만 뭐 황진이 시조시가 좋다 그러면 청산을 벽에서에 언제서 부르실 수가 있고 또뭐 어버이를 기리는 시조시도 있으니까 뭐 어버이를 생각하셔서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 그거에 얹어서 부를 수도 있고 뭐 등등 뭐 사시사철로 겨울이면 겨울에 어울리는 거뭐 등등 이렇게 시조시를 이렇게 대입해서 부를 수 있는 장점이 특히 평시조에는 있습니다. 다른 복잡한 시조 종류로 가면 그렇게 이제 100% 노래 가사 받고 부르기가 쉽진 않은데. 어, 평시조는 아주 그것이 되어서 그런 평이, 장점이 있죠. 그래서 평시조 할때이 평은 평평할 평자잖아요. 그래서 그 평평하다는 얘기예요. 뭐가 음악적으로, 그래서 음악적으로 평평하다는 것은 우리가 노래할 때 평평하게 부른다는 것은 음이 너무 높은 데가 있어서 이렇게 뭐 핏줄 세워가면서 높게 지르거나. 또 너무나 낮은대로 힘든데 그냥 중간음역대로 우리 인간이 낼수 있는 평안한 중간음역대로 대체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식으로 흘른다 해서 평평한 시조다 해서 평시조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여튼 제일 먼저 생긴 시조인데 그 하여튼 그 역사적으로 문헌으로 보면 1800년도 그러니까 이제 1800년도가 갑자기 정조대왕이 서가지고 이제 순조대가 들어서는 그 갈림길의 연도가 1800년도인데 1800년도에 유해지라고 하는 어 문헌이 있는데요. 거기에 시조의 악보가 최초로 실려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시조로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시조가 여러 곡으로 파생됨에 따라 구별을 지을 필요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평자가 붙어서 근데 나중에 언제 평자를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평시조라는 이름으로 이제 굳어져서 전해지고 있어서 네. 역사적으로는 하여튼 1800년대 근데 우리가 시조시는뭐 어떻게 보면 삼국시대 누가 지었다는 시조시까지 있잖아요 어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훈민정음이 세종대 때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우리 문자가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하여튼 구전심수가 됐을 수는 있죠 구전심수되다가 이제 문자가 생겨서 나중에 정착돼 있는데 오늘날과 똑같은 시조 형태의 선율형으로는 삼국시대 때뭐 지었다는 시조시는 똑같은 선율형은 아니었으리라고 보고요. 그것이 이제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지다가 이제 우리의 훈민정이 생기면서 한글로 이제 정착돼서 누군가가 그거를 적는 과정에서 시조시의 자수로 약간 변형이 되어서 이렇게 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죠. 그리고 하여튼, 어 이제 대개 시조창은 조선조 후기에 많이 불렸다는 거죠. 역사에 1800년도니까 벌써 조선 후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때서 이제 성창돼서 불렀던 것인데, 어... 네. 무슨 얘기 하려다 까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드디어 4시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노래를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시조창보를 우리 전문가들은 요런 거를 보고 해요. 이걸 이제 정간보예요. 정간보도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거지만 우리의 한글도 창제는 하셨지만 뭐 어, 격이 낮은 언어라고 해서 양반네들은 한시만 그래도 썼잖아요. 한시만 짓고 그랬듯이 이 정간보도 그렇게 만들어 놓았지. 그래서 세종대 그리고 세조 때 이렇게 악보를 만들어서 세종 대왕실록, 세조대왕실록 뒤편에 정간보 악보가 각각 실려는 있지만 많은 곡들이 그렇지만 이제 정작 이 시조창보를 정간보로 옮기기 시작한 것은 그리고 시조창보뿐이 아니라 다른 정악계통의 기악곡이건 성악곡이건 이렇게 정간보로 쓰여지게 된 때는 1900년도 일제시대 때부터 쓰여지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정간보는 이런 소각계통, 노래로 따지면 이렇게 지금 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남도곡이나 이런 미녀나 작가나 판소리나 이런 것들은 아직 이렇게 정간보로 이렇게 해서 악보화 되어서 배우고 있지는 않죠. 그냥 단지 지금처럼 아직도 전문가들도 가사만 앞에 놓고 자기가 알아서 뭐 조금 여기 높은 의미나 하고 기억을 위해서 자기가 체크해놓든지 이런 식으로만 구전심수로 되고 있는 건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하여튼 이쪽 정악계통의 기악곡이건 노래곡이건 간에 대개 우리 전문가들 전문가들이라는 것은 지금 저그 국악을 전문으로 뽑는 학교가 중학교부터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학교 국악과 출신데 그래서 대학교까지 나오거나 뭐 박사까지 딴 사람은 더 말할 거. 고 없고 그렇게 학교 교육기관에서의 이렇게 시조창 전공자들은 이전간부를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어 그렇지만 대다수 취미로 하시는 다른 이런 시조방들이 많은데 거기서는 선율선보라고 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뭐 퇴사 이렇게 하면 옆으로 가다가 떨면 이거 떨게 돼 있고 내려가면 여기서 툭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여게 선율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소위 선율선보를 많이 써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정간보를 한번 들이면 저기 밀고요. 처음엔 정간보 모르시고 그냥 가세요. 어, 하여튼 이 정간보 보는 요령은 이게 수직으로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부터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녹수청산 보시면 가사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녹수 오른쪽 제일 위에 보시고 위에 초자가 쓰여 있는데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게 이제 그 시조창은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초자는 초장이란 뜻이고 저렇게 가면 중은 중장이고 또 저렇게 가면 종은 종장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 거고요. 그래서 초장 보시면 가사만 따라가면 녹수하고 밑에 청, 사, 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부터 보고 나가서 위에서부터 보다, 보아서 아래까지 내려가면 살짝 한칸 왼쪽으로 가면은 그 다음에 청녀, 완,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 순서로 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조창이 왜 5, 5칸, 위에는 5칸, 밑에는 8칸이죠. 시조의 장단이 오박하고 팔박으로 호흡 장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전문가들은 어, 시조 장단을 무릎 장단이라고 해가지고 뭐 합장단이면 같이 오른손 왼손 들었다가 차고 이게뭐 채편이면 왼손만 들었다 치고 궁편이면 오른손만 왼손만 들었다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릎 장단 쳐가면서 노래를 배우긴 해요. 예. 여러분도 일단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조창이 더더군다나 느리기 때문에 뭐 판소리도 중무리장단이면 중무리장단 알아야 이게 어디에 몇 박에 이 가사가 들어가고 해야 노래가 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조창도 그런 의미에서 몇 박에 어떤 자가 들어가고 이제 이런 것도 필요하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느린 템포의 곡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좀 자기가 스스로 하나씩 컨트롤해가면서 쳐가면서 노래를 해야 박이 고르게 칠 수, 어,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노래하기도 정말 성가신데 이것까지 하냐니까 이중으로 안 돼요. 그렇지만 그걸 귀찮다하지 마시고 그 단계를 조금 극복을 처음에는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가르칠 거고요. 어, 그래서 하여튼 위에가 다섯 가로 횡선을 중심으로 위에는 다섯 칸짜리고 밑에는 여덟 칸짜리거든요. 그래서 초장 처음에 녹수청산이 5박에 배석이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깊은 고래가 여 8칸 8박으로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료안보가 이번엔 또 8박으로 배석이 돼요 5박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위에 5박은 비워놓은 것 뿐이에요 위에 뭐 잔뜩 뭐라고 5박 그 안에 썼지만 그것은 그이 책을 편해서 이양교 선생께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도 써 놓으신 것 뿐이에요 <웃음> 예, 네, 그래서 하여튼 위에 오박이 없, 없기 때문에 이제 오박 비워놓은 거고 그래서 순서가 녹수청산 오박, 깊은고래 8박, 청려안보 8박 그 다음에 들어가니가 5박 8박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그래서 뭐 대개 시조의 장단이 초장이 5, 8, 8, 5, 8박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5박 다음에 8박, 다음에 8박, 다음에 5박 8박으로 되어 있죠 중장도 똑같아요. 5, 8, 8, 5, 8이고요. 종장만 가운데 8박이 없어서 5, 8, 5, 8박으로 조금 종장이 8박만큼 짧아, 짧아, 짧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조창은.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녹수할 때그 정간, 칸 안에 중중 써 있잖아요. 중중. 요런정도 한자는 읽으실 수 있죠? 중중. 이런 게 서양음악으로 따지면 도레미파솔라시도와 같은 음고명이에요 음고를 따져요 그래서 처음에 중 h 를단소로 불러보면 이 정도 음 높이에요 이게 중 h 높이거든요. 그래서 녹수 이건데 l 거는 남성키, 키자 키는 m 걸로 부르고, 그러니까 여기에 써 있는 율명은 남자 going 요 사실은 여자는 사실은 음이 음으로 하죠. 녹수 녹수 이제 남자는 이렇게 되지만 여자는 당연히 한 옥타브 위로 노래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 여자 청은 그렇게 맞춰서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자 청으로 이 맞춰서 할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 음은 하여튼. 녹수 이건 남자 키고 네. 녹수 요거 한번 내보세요 여성분들 녹수 이층 이점 이청으로 해 주는 거 녹수 그 청으로 가시는 거야 어. 그럼 이제 이렇게 되죠 아 그러기 전에 우리 박자만 살짝 배우 고 가자 네. 그 옆에 제일 오른쪽에 그 장단 그림 부어 줘 여러분 남도민요 배우면은 요런, 요런 그림법 보시지 않았나요? 중머리 중중머리 장북 하면서, 어, 하면서 이거 보시면서 합! 공부하셨죠? 그러니까 아주 저는 아주 쉽게 가겠습니다. <웃음> 처음에 이게 무슨 장 뭡니까? 합, 합장단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장구를 치면 이게 여기가 별치, 여기가 무슨 편? 여기가 무슨 아, 편? 공? 네. 채편. 아니 예 채편. 채편. 네. 채편, 채편 공편 네. 채편, 네 채편 공편 차를 들고 여기 친데가 채를 편이고 음. 이제 여기는 그냥 맨손으로 반주 장단은 다 맨손 으로 하니까 이공편이고 예, 네. 왼발 따로 채편을 왼손에 들고 하시는 분은 이것도 바꿔서 쳐야 돼요 네. 요렇게 이렇게 쳐야 돼요 예. 그래서 하여튼 차가 들고 있는 게 채편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어~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서 그 하여튼 오른쪽 채편과 왼쪽 쿵편을 같이 치는게 인거죠. 그래서 합장단펫시고 일단 뭐 동그라미 사이쉬는거는 일단 요건 원래 타점이 없는거예요 타점이 없는건데 쉬는건데 요걸 우리가 그냥 쉬면은 장단이 조금 삐수가 있기 때문에 요 쉬는 것도 왼손에 둘째 손가락을 사, 둘째, 나머지는 다 이렇게 들었다가 치는 건데 요것은 원래 타점은 없기 때문에 살짝만 둘째 손가락만 들었다가 이렇게 짚어주는 걸로 이렇게요 동그라미에 시옷 짜는 거는 마치 투표용지 뭐 기표 그 도장 같긴 한데 그거 나올 때는 이렇게 찍으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소리가 안 들려요 요런 정도밖에 소리가 안들거요그 다음에 작대기 그어놓은 거는 이제 차편 칠하는 거죠, 차편 그리고 그냥 동그라미 여기에 색깔 칠해서 이렇게 까게 칠하거나 비, 희게 그냥 빈 공간으로 놔둬서 동그라미만 치거나 다똑같이 궁편이에요 그리고 역시 다섯째 방은 채편이죠 그래서 오박의 순서가 합장단 끝 채편 궁편 채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무릎장단을 치면 한번 해보시죠 합장단 할때 이렇게 들으셨다가 합장단 치고 그다음 사이박할 때는 들지 마시 들지 마시고 요것만 이렇게 들었다 가시고 가 그다음에 오른손 차편 궁편 차편 요렇게 치는 거예요. 오박 간단해요. 합장단은 항상 모든 박의 시작은 합장단. 그럼민속각장단도 마찬가지죠. 중머리가 될건 중중머리가 될건 세요마치가 될건 모든 게 처음에 합장단으로 시작하잖아요. 뭐 정각장단도 예외가 아니어서 처음에 합장단 쳐놓고 그리고 이제 둘째 박은 타점이 없다. 그래서 이것만 하나 집어놓으면 오른손, 왼손 오른손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박은.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팔박이 조금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만 팔박 보시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 합장단이죠? 그 다음에 타점이 없어요. 으시고. 그 다음 오른손이죠? 그 다음 왼손이죠? 여기까지는 위에 오박이 제 4박하고 순서가 똑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다시 으 타점에 없는 의시 나오고 그리고 또 오른손으로 가고 싶지만 한번더 왼쪽 쿵이 있어요. 여기를 여기가 정신 안 차리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또쿵을 쳐야 돼요. 그리고 일곱째 박은 채편 갔다가 마지막은 궁편으로 끝나는. 거. 아까 5 박은 채편으로 끝났는데 8 박은 궁편으로 끝나요. 그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좀 장단이 꼬여 있습니다. 선생님 네? 여기 응. 채편에 딱 저기 느낌표처럼 돼 있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른 채편하고 다른 부분. 아, 예그고건이그 우리가 무릎 장단을 칠 때는 다 똑같이 오른속 치면 되는데 장구를 칠 때는 이게 채편도 뭐 그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치는 것도 있고 굴리는 것도 있고 기덕. 기덕 있잖아요. 기덕 캐시죠. 아, 기덕. 그리고 이제 실지를 보시면 오박의 셋째 박은 좀 굴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팔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업, 여덟 일곱 여기 이렇게 변으로 주, 주기도 해요 이렇게 많이 치죠 일곱, 업, 여덟, 요런 식으로 실제 장구 칠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무릎장단을 칠 때는 그런 거 아무 무시하지, 무시하고 그 체편에서는 어떤 형태는 다 똑같이 오른손 치시면 돼요 자, 오박 우리 같이 한번 쳐보시죠 저는 여기다 얹어놓고 칠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랑 반대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시작! 합장단 어... 사이빡 이거 우리 사이빡이라고도 해요 차편 궁편 차편 음... 다시 한번 차편을칠 때에는 궁편은 들지 마시고 또 궁편만 칠때는 여기 들고, 들지 마셔야 돼 다시 한번 오박 칩니다 시작! 합장단 음... 사이빵, 채편, 궁편, 채편 자, 이럴 때 이건 느리기 때문에 이거보다 도 조금 더 느리게 이제 노래할 때이거보다 템포가 느린데, 살짝? 합장내 치고 자, 요거는 그냥 요거만 깠다 놓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박이잖아요 요거 셋째 박칠 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치나요? 호흡이 있잖아요 춤처럼 호흡이 있잖아요 이렇게 치고 그 다음 셋째 박을 예비하기 해서 이렇게 슬슬 들었다가 셋째 박 치게 될때 치고 치자마자 또 예비 동작을 이거 들고 그리고 또 오른손이면 치고 나서 또 예비 동작 들었다가 치고 그 다음에 합장 나는 치자마자 양손 이렇게 들었다가 치고 그리고 요것도 사실은 까딱 하는 게 아니라 치고 나서 살이빵면 요것도 조금 들었다가 미리 들었다가 찍고 또 이렇게 해서 들었다가 치고 그 다음에 궁편, 지금 8박이에요. 그 다음에 사이박이죠또 궁편이죠. 그 다음 채편으로 가고, 궁편. 그리고 이제 5, 5, 8박에 다시 합장단.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 일단 5박만 한번 같이 해보시죠. 시작! 하나, 사이박 채편, 궁편, 채편.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합장단, 사이박 오른손, 왼손, 오른손 팔박으로 가볼까요? 합장단, 사이박 오른손, 왼손 또 여기서 사이박또 왼손 그러고 나서 오른손 그리고 마지막 왼손 팔박을 정신 차려야 돼 다시 한번 팔박 합장단 그리고 사이박할때 왜 들으십니까? 정면에서 아주 잘보이시는잘 <목소리> <웃음> 보이셔서 그냥 딱딱 걸려. 사이, 사이빡은 이거 붙이고 요것만 까딱거리는 거예 요것만. 남이 모르게. 그러니까 하나, 그 다음 사이빡, 그 다음 오른손, 그 다음 왼손 쿵. 여기서 사이빡이죠. 그리고 또 왼손이에요. 그리고 또 왼손이라고. 그리고 오른손. 그래서 하나, 둘, 셋, 네까지는 위에 오바카 똑같은데 다섯, 여섯, 여기가 계속 왼쪽, 이 사잇박도 왼쪽이니까 손왼 어차피 왼쪽에서 두번더 노는 거를 신경 무지 써야 돼 처음에는 그거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기억한다고 해도 노래하다 보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오른손으로 자꾸 가요. 이제 그 시행착오를 이제 좀 겪으셔야 되고요. 사립박도 무조건 왼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른손에서 절대 하지 마시고 왼손에서만 하시고 되도록이면 둘째 손가락을 까딱 거려 주십시오. 엄지 손가락이나 새끼 손가락 말고. 박과 박 사이의 길이는 어느 정도? 아, 어, 거기 이제 그거 템포를 거기 써놨어요. 평시조 해놓고 제일 위에 한자로 평시하고 제일 오른쪽에는 이 악보를. 편천하신 이양교 편이라고 써있죠 발견하시죠 네. 네. 그 다음 바로 그 옆에 1분 24정 이렇게 써있나요 예즉이 얘기는 요칸 하나하나가 한정 이란 소리예요 예. 따라서 1분 60초 동안 24칸 정도 가는 거 따라서 여기서 는제 우리 산수 실력이 필요하죠 20, 20, 어, 60을 그러니까 한 칸이 대충 몇 초냐 했으면 1분은 60초므로 60을 24수로 나누면 정답이 뭘까요? 누구 암산이 빠르실까? <웃음> 4분 조금, 4초 4. 조금 4초. 어, 인데 아닌데요? 어, 이렇게 산수를 이상하게 하시네 <웃음> <웃음> 60 나누기 24 빨리 해보세요 어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일단 속도 표시가 그거예요 1분 24정 이렇게 써놓은 거 아니 거기 써있잖아써있잖아 2초가 써 좀안1분 있잖아. 네, 네. 24잖아요. 60을 24로 나누면 처음에 2로 나가지 않나요? 그러면 48이죠. 밑에 12 남죠. 이제 소점땅 찍으면 공짜 하나 붙이고 다시 24, 120을 24로 나누면 5죠. 2.5초죠. 자, 저는 이렇게 일단 할게요. 자, 그래서 녹수청산 요렇게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미녀 더 어려운 미녀 선율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초보자면은 이거보다더좀 아주 자세한 걸 가리키는데 일단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시는 걸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즉 녹수, 두 바까지 녹수 해놓고 그냥 쭉 뻗으면 되고요. 세째 박청자 하나 붙여가지고, 이때 이제 떠오시는 거예요. 녹수, 청. 그래서 받침은 나중에 붙이는 거죠. 청. 그 다음에 이제 산 자, 네째 박 왼손 치면서 산인데 툭 떨어지죠. 거기에, 사, 하, 아, 아, 사, 하, 아, 아, 요런 식임새가 들어가요. 사, 하, 아, 아. 그래서 마치 음을 꺾는다고 해서 꺾는 음의 식임새, 요 이름을 꺾는 음. 마치 흥보가에서 놀부다리 심술나게 제비다리 꽉 꺾는 거 같은, 그렇게 와직끈 아, 하, 아, 아, 요런 느낌으로 떨어져야 돼요. 팍 떨어져야 돼요. 그게 산자 붙이면서, 사, 하, 아, 아, 사, 하, 아, 아, 사, 하, 아, 아. 그리고서 두박에 걸쳐서, 떠시는거죠 사아 까지 그리고서 이제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두 손을 드는 이유는 그 다음에 팔박에 합장된 힘으로 예비 동작으로 드는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정도 들으면 그때 노래도 끊어지면 핀트가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해보시죠 이제 시작 녹수 천 할만하죠. 할만해. 예. 남도민요 제가 불러봤는데 아 이거 어려워요. 그게 비하면 이거 쉬운데. <웃음> 다시 시작. 녹수 정상. 청... 예. 청... 청... 네. 급한 나머지 이거 열까지 쳤는데 다섯째 빡은 치지도 않고 그냥. 넷째 박치고 대충 머무르고 그냥 두손 들어버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웃음> 네. 네, 그게 그게 이제 아직 장단이 안 익혀서 그런 것인데 <웃음> 자꾸 하여 힘들더라도 <웃음> 일단 노래보다도 장단하는 신경을 네. 처음에 더잘 쓰면 좋겠어요 네, 장단이 중요하거든요 네, 장단이 다시 갑니다 시작 녹수 있습니다. 여기 악보를 보면 녹수 이렇게 슬쩍 떨어지게 끝에 되어 있긴 해요 즉 녹수 청산 이렇게 기교를 넣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점자는 이게 옛날에 뭐 기판 선비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비들이 부르는 째 기녀들이 부르는 째. 뭐, 이렇게 해서 기녀들이 불렀으면 기판째. 뭐, 선배들이 불렀으면 선비판째. 뭐, 이렇게 했던 건데, 기녀들이 조금 더이 장식적인 게 조금 더 많아요. 왜냐하면 기녀들은 시조만 불렀던 게 아니라, 미녀도 같이 막, 막 불렀기 때문에 기교가 더 발달되냐고, 되어서 이렇게 기교 없이 맹성맹성하게 또 부르는 게슬 오히려 좀, 심심해해서 그런지 자꾸 기결 넣어요. 그래서 기판은 조금 이렇게 슬쩍 한번 좀 넣기도 하는데 안 넣는 게 좋습니다. 음. 그리고 이게 이제 그넉 자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녹수청산 넉 자잖아요. 대개 우리의 그망 다섯 자 내외 짧은 시조는 대개 석 자로 시작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으로넉 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두 자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다섯 자 여섯 자 정도로 처음부터 좀 자수가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건 특수한 경우인데, 그래서 대개 여기 석자로 시작하면 여기 청자 붙어 있는 요 세째 청... 박에 글자가 없어요. 만약 태산이면 태서 그냥 여기 자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세째 박 보면 떨기만 하면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여기 넉자이기 때문에 그 넉자의 그 세째자를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요게 인저 그 이런 걸 배자라고 그래요 뭐몇 박에 자수를 몇자 붙이고 그래서 이제 이 배자법을 알아야 태산이면 아 똑같이 우리 배운대로 태산이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거든 청설이 이런 식으로 똑같은 선율을 가지고 자수만 바고 글자만 바꿔서 부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끔씩 자수가 하나씩 많거나 적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망설이지.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배제법을 알면 무불통지로 자수가 한두자 많아져도 아, 요럴 때는 여기다 더 붙이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서. 그런데 그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게 지방제에서는 요거를 조금 배제를 달리하면서 선율을 달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산해 가지고 청은 세째 빵에 사는 넷째 빵에 붙였지만, 향재에서는네째 빵에 두 자를 다붙여 청산을 붙어버려요. 그리고서 선율을 이런 식으로 붙어요. 조금 달라요. 녹수, 청산 이렇게 지방에서는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올 곳은... 소위 서울제 오리지널 경제 이 경제 시조라고 그러는데요. 그 자꾸 이기가 자꾸 많아지는데 원래 시조는 서울과 수도권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뭐 판소리는 전라도에서 태생했다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저 충청도 넷포째에서도 태생된 게 있어요. 중고재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거의 사라져버려서 그 마치 판소리하면 전라도 소리가 돼버렸지만 그렇듯 이제 시조는 서울제 소리죠. 그런데 시조창은. 조금 이 남한 전 지역으로 좀 퍼져서 이렇게 좀 대중화가 되었어요. 다행히. 그러다 보니까 지방제가 좀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니 향제니 향, 고향향자 쓰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오리지널 시조제는 이제 경제죠. 근데 경제식은 이렇게 부르고 향제는 아까 얘기했더니 그렇게 해서 경향제가 조금씩 이렇게 손율도 살짝 다른 부분 배자도 살짝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는 경제를 배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 녹수, 해보실까요? 시작. 녹수, 청산. 네. 한번 여러분끼리 잘하실 것 같아요. 시작. 녹수, 녹수 떨고. 습니다. 솔로, 솔로로 시킬까보다 너무 잘했어. <웃음> <웃음> 그 다음에 볼게요. 어, 여기는 지금 중중으로 돼 있죠. 황중 뒤에 거는. 아 황중이죠. 네. 아, 그렇게. 아, 어, 어쨌 아, 저기는 중중으로 돼 있어. 황중이 맞습니다. 그래서 네. 깊은 기이푸합작 내치면서 깊프그 음. 푸에. 사잇바를 그때 예비 동작으로 올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깊은 그리고 이제 네째 박 하기 전에 은툭 떨어지는 거 여기서 한번 있어요. 그래서 세째 그 박까지 하면 그렇게 돼요. 기 깊은 해놓고 이제 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네째 박 치면서 코 들어가요. 여기 깊은이 붙이게 돼 있어. 아, 도 뭐야? 깊은로 붙이게 돼 있어. 뭐가 붙여요? 맞아요. 깊. 그렇게 하시면 돼. 깊. 그러니까 깊은 황이라고 하는 음에 떠는 음에 배속되고 음. 은은 중이라는 음에 배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황에서 중은 중이 황보다 높은 음이거든. 떠는. 네, 떠는 거는 거기 떠올게 돼 있잖아요. 그거대로 떠는 자리예요. 그래서. 음. 깊은 코고이건저 두박 떨림인데 고오이 여긴 속 이제 중오로 가는 거예요 단지 깊은 고래인데 우리 시조창같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깊은 고 레잖아요. 예요게 이게 중모음이거든요. 어하고 이가 합쳐진 중모음은 100%는 아니지만 모음 분리, 분리를 시켜요. 지금처럼 어로 발음 먼저 하고 슬쩍 뒤에서 이로 바꿈. 그래서 에로 합치면 에가 되는 지금처럼. 그래서 어... 음. 어이 이렇게 부르면 부르신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팔 박에서 완전히 이로 바꾸게 그리고 그이 앞에 으라는 모음도 보일 텐데 그게 아주 발음 정확하게 한다고 음. 어~ 이~ 요렇게 하지 말고 어에서 이로 갈때 으라는 매개의 모음을 넣어서 언제 어에서 이로 바뀐지 모르게끔 슬쩍 바꿔라 어~ 이~ 요렇게 하라는 얘기에요 발음을. <웃음> 그럴 때 의라는 매개 몸을 설정드라는 얘기예요. 그 이제 그악보에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째 박, 팔박의 네째 박 다시 보면 골 고래 고오이 하고 쉬는 거죠. 그래서 이 팔박 원칙적으로 역시 한 호흡에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조금 곤란하면 그리고 우리 타, 전문가들도 그때 따라 이제 그, 컨디션이 나쁘면, 쉬는 대목이 어디냐면, 여섯째 박. 콜. 요 얘기 해가지고, 잠깐 도둑숨 쉬었다가,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거기서 쉬세요. 아무 데서는 쉬지 마시고. 해보죠, 뭐. 깊은, 두손 드시고, 시작. 깊은 콜. 선율상으로 너무 간단해요. 황이라는 거 아니면 중에서 계속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녹수 청사 이제 여기서 한번 떨어졌고 다시 떨어진 음에서 깊고 다시 중으로 올라와 가지고는 계속 중중 탈행 하고 있어요. 중녀 중이라는 음으로 끝까지 가고 있어요. 중간에 살짝 떨고 이제 그런 것이 있지만 이렇게 선율적으로는 아주 간단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시조창, 이 특히 평시전은 세 가지 음밖에 안 나오거든요. 중아이면 황. 그리고 중보다 한음 높은 이미 살짝 중장에서 한번 정도 살짝 나오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황하고 중밖에 안 나와요. 그나마 이 음계로 돼 있어요. 이 평시전. 그래서 그냥 적당히 장단, 이 호흡에 맞춰서 장단에 맞춰서만 중으로 갔다가 심심하면 황으로 내려졌다가 심심하면 좀떨어도 보고. 또 한번 올라가다가 올라서도 한번 떨어보다가 또 떨어지고 요거 하다가 보면 평시로는 끝나요 사실 사실은 네. 어, 중장과 종장에서 잠깐 세상이라고 해서 속소리가 나오는 부분을 제외하면 내내 그거 타령으로 가다가 끝나는 겁니다 지금 녹수청산 깊은 고래까지는 계속 그거였죠 처음부터 해보실까요? 녹수 단지적 장단만 헷갈리지 않으세요? 음. 처음에는 좀 아무래도 헷갈리죠몇 주간은 헷갈리죠 집에서 연습을 안해보 실까죠. 그럼 이제 몇 주간 걸려. 한달 이상 걸려. <웃음> 그리고 일부 조금 뭐 몰지식한 분들은 뭐한몇 달도 더 가. <웃음> <웃음> 자 녹수 시작. 녹수. 한다고 진도 나갈게요 오늘 초장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녹수 시작 <목소리> 녹수 초장 <목소리> 저...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이렇게 느린 음악에서의 떠오는 것이 제법 오랫동안 계속 떠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민속악에서 떠오는 게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길게는 안 나오기 때문에 떠는 연습이 쉽, 조금 또이 시조에서는 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떠는 게 아주 일정하게 균질 해야되는데 청사 아 저기 녹수천. 균질하게 떨어야지.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이렇게 막 불균질하게 떨다는가 <목소리> 어, 떠는데 또 요거는 조금 전잖게떨 필요가 있어서 뭐녹수처 <목소리> 너무 또 이렇게 떠는 것도 지랄 맞고. <웃음> <목소리> 어. 하하튼 그래서 어. 그리고 하하두하이나또한하 <목소리> 떠는 건또 어느 정도 되는데 두하을 균질하게 떠는 게 쉽잖아요. 녹수 청산 네. 이런 거. 역시 우리 국악에서 남도를 배우셔서 그렇지만 남도 소리는 사실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떠는 게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특히 우리 회원들이 떠는 것을 진짜 못해요. 아니 그리고, 남도 소리, 아니 그리고 남도 소리 자체에 떠는 게 진드간이 오랫동안 제대로 나오는 내가 나는 별로 못벌려는데딴 거다 기본음에서 흔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그, 그 정도는 있어도 죽어라고 안 떨어 그것도 못 떨어 아예 그냥 떨지를 못해요 이양반대이 그래서 떠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그렇죠. 아, 그래요? 떠는 거 너무 못해요 하나도 못해 그냥 아주 전무예요 뭐 저쪽에 잘하신 분들도 그래? 아저 널... 저 사람도 못 떨어요 전떨 떠는 음을 아예 못해요 저사람 어... 그 아니 또,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도 소리가 떠는 게 상대적으로 없는 것같다니까그처음에 음, 그 이제 남도민요에서는 특히 음. 떨어져야 되거든 음. 내가 판소리에서는 떠는 걸좀 금기시하는데 남도민요에서는 그 처음에서 이걸 떨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음. 떠는 뭐 평으로 내는 음. 뭐 꺾는 음. 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떨어라고도 압착하지 아, 안 떨어요 음. 근데 아, 아, 상대적으로 아, 경기 아, 소리나 아니, 음. 서도 소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거 서도 소리, 특히나 중간에서 올려떠는 거. 잘 떨잖아. 떠는 게 거기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떨잖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남도 소리는 상대적으로 떠는 게 떠는 게 적다는 느낌을 받아요. 떠는 음에서조차 안 떠는 사람. 그래서 그런지 떠는 게남도찾는 약할 수 있다는 라 생각을 가져요. 아이고, 예 맞습니다. 그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떠는 걸 우리 열심히 연습을 하자 균질하겠다는거 청사 아 녹수, 자꾸 녹 녹수, 녹수, <웃음> 녹수, 청사는 내가 잘안 불러봐서. 녹수, 녹수, 녹 녹수, 녹녹녹 아주 미세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빨리 하는 거거든요 만약 녹수 처 결국 빨리 하면은 이게 떠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빨리 해가지고 망가지는 소리 어... 이건 망가진 소리거든 이거는 이렇게 떨면 안 떠는 말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임계 시점 천천히 떨면 누구나 떨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떠는 연습을 그렇게 했는데요. 자기가 할수 있는 데까지 천체 떠는 거야. 어가 됐건, 아 몸이 됐건, 이 몸이 됐건, 어찌됐건. 그리고 음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아, 그리고 천체 떨더라도 이게 직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오르락 내리락이 곡선으로. 아, 아, 아.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아이정도 아, 아, 빠르기라면 이 빠르기를 호흡이 단 데까지 이 빠르기로 나중에 자신 따다고빨라지 말고 빨라지게 하려면 처음부터 빨라지게 하고 그래서 하여튼 호흡이 닿는 데까지 그 빠르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자기 호흡이 는 데까지 계속 떨기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되면은 조금 더 땡기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됐다 그리고 끝낼 때 항상 특별한 경우 말고는 되게 떠올 때 항상 내려서 떨어요. 그 마무리는 내려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 이렇게 마무리는 내려서 마무리 해줘야 돼요. 이걸 아... 이상하잖아요. <웃음> <웃음> <웃음> 응, 마무리 항상 내리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신 있으면 좀더 처음부터 빨리... 아 이런 식으로 지난한 연습. 재미 드러지게 없죠? 이거 정말 굉장히 인내를 필요로 하죠. 요 연습을 진짜 빨리 제대로 떨고 싶으시면 하루에 한 2, 3분만이라도 투자를 매일 하세요. 그 정도. 이렇게 해서 매일 그 연습을 좀 해오시면 다음 주에서부터 차이가 나실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하여튼 팁은 그런 식입니다. 이거 뭐 여러분 노래해 보셔서 알지만 왕도가 없잖아요. 정말 그냥 미련하게 연습하는 사람만이 더잘 부를 수 있겠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갑니다. 한 번만 더 부르고 진도 나갈게요. 녹수, 시작. 녹수, 청, 상.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 다음, 깊은. 중이에요. 청녀 여기 청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청녀완보 한자인데 청녀 여자가 이게 망아지 려자 대개 옛날 지팡이를 이 망아지로 푸른 망아지로 써서 청녀라고 하면은 그 노인네들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지팡이 짚고 완보 느릴 완자 보 걸을 보자 지팡이 짚고 천천히 걸어서 그 녹수청사 우거진 푸른 산에 들어간다 이 소리예요. 녹주 성산 깊은 골짜기에 지팡이 짓고 느릿느릿 걸음으로 들어가니, 이렇게 이제 초장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청녀로 읽어야 돼요. 청녀가 아니라. 그래서, 청녀.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호흡 자랑하게 생겼네. 네. <웃음> 여기서 이제 호흡 자랑해야 되는데, 쭉 받아야 되는데, 어, 여기서 청려해가지고 중을 뻗 떨지도 않고 쭉 뻗죠 세세 세 정간 세 박까지 뻗고 네째 박도 초 처음에는 뻗어요 그러다가 중간에서 떨잖아요 그래서 이게 박자 우리가 장난 치면서 핀트를 어디로 맞추냐면 이렇게 잘 보세요 청려 요때까지 뻗고 어 이거 예비 동작을 들 때부터 떨어져요 어 그리고 여섯째 박 쿵치기 전에 어 황으로 떨어지는 것까지 다섯째 박에 완성이 돼야 돼요 그게 그거예요 뭐 여기 태환으로써 있는 거 그거까지 표현한 거예요 지금 제가 다시 보면 청녀 이때 내려갈 때어 손도 투 터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표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떨어진 음을 가지고 치면서 와아 황에서 두박 떠는 거는 녹수청사 아니랑 지금 똑아아요예그앞에아 조금 저 호흡 자아을 해야 되죠 사실은 여기까지 여기가 일곱째 박인데, 일곱째 박까지 한 호흡으로 되어 있죠. 이 정간부에서 쉬는 표시는 뭐냐면, 그 정간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옆에 체크 표시로, 오른쪽 옆구리에 이렇게 체크 표시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고게 네. 쉬라는 표시고, 그거 아니면 세모 표시. 세모 표시. 고게 쉬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만 따지면, 청녀완보도 청녀완까지 하고 세모 표시가 그때 나타나니, 원래는 제 7박에서 쉬는 건데, 요것도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 어, 떨어지자마자 도둑숨 쉬고, 그 다음에, 어, 여섯째 박 치면서,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안, 까지. 여기서, 거기서 도둑숨 쉬세요. 자, 청녀 해보겠습니다. 시작. 청녀.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떠는 것만 좀잘 떠는 거 그리고 한 호흡 이렇게 긴 호흡에 음을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는 거 이게 호흡이 불안하시면 청녀 음도 흔들리고 <웃음> <웃음> 음도 흔들리고 그래요 이게 청녀 듣는 사람 그냥 편안하게 하여튼 안정되게 들리려고 하면 자기부터 이 호흡이 안정돼가지고 이거를 이 호흡을 뻗는 데 있어서 자기도 편하게 또 이게 뻗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느린 음악을 통해서는 그런 호흡 컨트롤 하는 법을 자기가 체득화 하는 것 같은 것을 좀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기 위해서는 하여튼 기본적인 아랫배 단전에 더이 여기 힘의 근원 단전을 둬 가지고 거기가 흐트러지지 않게 그러면서 이 가슴 무너지면 안 되고요 아 했을 때아 했을 때 순간 여기에 힘을 주는데 이게 배가 아 한다고 힘 준다고 이게 나와서는안 되고 아 하고 이게 오히려 들어가고 오히려 가슴이 부풀어 지셔야돼 그렇다고 이게 흉식 호흡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아, 이게 음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아 그래서 결국 울리는 건 가슴에서 이렇게 쫙 울리는 거긴 한데 물론 여기 위에서도 울리지만 그래야, 이제, 여기서 탁 받쳐주는, 요게 꺼지지 않아야 돼요. 아, 그래, 음이 안정됩니다. 초점을 요 배에다 주셔야 돼요. 뭐, 네. 그건 남도창 할 때도 마찬가지긴 하셨어요. 다시, 청녀, 시작. 청녀, n 보겠습니다 h o m i r a z o Ganga, g o l d b 뭐라고 그래 o n y 처음 가는 길. 초 우리 시조 의소리길은 미답의 길. 첫발 미 b i 길 a Bida, Bida, 미답. d a Bida, Bida, Banda, Bada, Bada, Bada, b 저, 아니 어 나는 굉장히 어색하. 미답 미답은 땅뭐 이렇게 했죠. 어. 어려운 어려운 말. 그걸 미답 미답이라는 말을 안해봤어 아니 알긴 아는데 잘안 써. 안 쓰기는 온답니다. <웃음> 전라도에서는 잤으니까. <웃음> 아니고아 뭐. <웃음> 너무 유식하셔서 그렇고. <웃음> 아니 뭐 전문적인 용어 해야 전적인 아니 그거보다도 뭐그 천여지? 뭐 하여튼 네.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행길! 초행길! 초행길! 초행길이니까 아무래도 쉽지 않죠 그래서 진도 연연하지 않고 자꾸 반복 훈련 하시는 걸로 녹수 시작! 녹수! 지금 보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는 처음부터 떨게돼 있지만 반은 뻗고 반은 떠는, 떠는 것으로 해서 마지막 여덟째 박이 왼손이잖아요. 보 여기도 같이 손하고 같이 떨어보세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박을 합장단이기 때문에 어차피 두손 예비 동작으로 들잖아요. 그래서 치자마자 두손 들게 돼 있거든요. 들면서 같이 양손으로 떨어보세요 그러면 안 떨리는 것도 좀떨어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 보오 이러면서 그 다음 계속 가요 들어 여기는 들어 어 이렇게 잠깐 쉬게 돼 있는데 예. 악부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쉬지 마세요 들어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전혀 상소하지가 않아요. 이제 시절정 배우면 비슷한 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초장 정도 배우면 여러분이 연습을 진짜 잘해 보셨다면 중장 중장은 쑥쑥 쑥쑥 쑥 진도가 그냥 빠르게 나갈 수밖에 없어. 뭐 같은 가락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창법만 새로 나와 그렇지. 중장 중간하고 초 종장 처음에. 하여튼 벌써 여기서부터도 앞에 나왔던 거잖아요. 드러는 깊어.. 깊은... 여기랑 지금 같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웃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네? 감이 안 잡히시나 아직? 네 하여튼 그럴 수 있어요 하여튼 들어 사실은 지금 떠는 것이 지금 지금 두 가지 양상이 나와 있어요 그냥 제자리에서 잔잔하게 떠는 것과 제자리에서 조금 약간 올렸던 격하게 조금 올렸다는거 요런 차이가 조금 있어요 즉, 처음에 녹수처 이거는 그냥 스무스하게 떠는 거고 정산 이거는 그앞에랑뭐 비슷한 떨림인데 지금 요런 떨림은 그리고 깊은 골에서도 그런 게 나왔는데 깊은 코 이렇게 잔잔히 떨기보다 여기는 그림도 조금 떠는 게 격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살짝 더 올렸던 건데요 보, 보시면 코 이렇게 조금 격해요 코 로이 청녀 계속 하시죠 청녀 이는거예요 드러 가 아... 일단 거기까지 그럼 저 거의 다 배우신 거예요왜 <웃음> 어, 이렇게 재밌어 하세요? <웃음> 아주 반갑습니다 그렇게 즐거워 하시니 노래하면서 이렇게 즐거워 하시다니 가르치는 사람이 더욱 즐거워 없습니다 <웃음> 그래서 이보 짜리는 하여튼 창자마다 같은 경제 하시는 분이라도 좀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단순하게 하지만 음 실은 더 많은 사람이 저는 지금 이렇게 했죠 보 이렇게 했는데 더 많은 사람이 보 보다 하는 음도더 낮춰서 보보 끝에서 더 올리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더 많긴 해요 보 보트러 저는 보트로 했죠. 그러니까 조금 더 보드로 여기 조금 더 하여튼 더좀 자극성 있는 맛으로 부르는 거고 이건 저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린 거는 좀더 더 담담한 선비풍으로 부르는 거고 그런 식은 <웃음>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후자 쪽으로 부른 사람이 더 많아서 이렇게 배워놓고 다른데? 사이인데 저수생? <웃음> 그러실까봐 미리 <웃음> 미리 땡기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대개 보호 <웃음> 하고 꼭 여기서 쉬어요. 그리고 나서 쉬었다가 들어 이렇게 가는데 사실 여기는 쉬는 자리는 아닌데 요새 그렇게도 굳어있어요. 그런 저는 쉬지 않게끔 가르칠거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 다시 한번 청료완보 부터 아 그리고 들어 가니 이제 그렇게 갈건데 가 다섯째 박 치자마자 쉬세요 왜냐면 다섯째 바 끝에 다시 한번 아아아 아, 요걸 해야 되고 그 다음 니가 그 다음 첫박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녹수청산 끝까지 떨지 마시고 미리 끊으라는 거 왜냐면 끊었다가 아아니 아아 아, 아, 네, 아, 요게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머리로는 들어. 춤을 숨쉬고 하니 네.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더더군다나 네. 항상 초장은 끝에 이렇게 호흡 자랑을 하도록 되지 다섯 네. 방을 중장만 해도 한세 방만 하고 끝나는데. 초장만 이렇게 좀 길게 해요 이게 사슬이 많아가지고 사선 사슬 시조조차도 항상 끝에는 한 자만 붙여놓고 이렇게 쭉 호흡자랑 하는 데입니다 항상 초장 끝은 요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시조창 종류도 여기는 통이 똑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고그 전서부터 가보죠 가장 낮은 음. 보드로 호흡이 일단은 안정돼야 좀더 다이내믹이 생겨가지고 뭐저 같은 경우에는 들어 이렇게 뭐 떨때 오히려 더 커지는 동기은 이제 음악적인 다이내믹을 더 넣으면 이제 훨씬 더 능숙하게 들리는 거고요 그거는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자, 처음부터 한번 부르고 질문 받고 끝나겠습니다 녹수 시작 음. 녹수. 녹수. 장 기름. 네. 딱 녹수 이청이에요 어? 여성분들 이게 그렇게 높은 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대신 약간 가성을 넣어가지고 <웃음> 이 음으로 높게 하실 수는 있어요. 요 이거 그렇게 높은 음이 해야 아니. 아니기 때문에. 녹수야. 예, 네. 그 대신 가성 쓰셨네요. <웃음> 녹수 시작. 녹수. 녹수. 소리가 우렁차가창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들리는데 전혀 안 들리는데. <웃음> 아직 아직 감을 못 잡으신 <웃음> 것 같아. 아직 감을 못 잡으신 <웃음> 것. 떡수하면 <웃음> <것 같아? 웃음> 참 좋을 텐데 난 목이셔서 안 나오는데. <웃음>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 궁금하신 거. 너무 설명 잘해서 궁금하신 게 없으시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웃음> <웃음> 문제는 어려워요? 특히 뭐가 어렵나요? 남도 창에 비해서 뭐가 아, 어려나요 아, 박이, 박이 일단 아 박은 생소하지 당연히. 박은 생소하지. 이거는 시조창에서만 나오는 박이에요. 물론 이거를 빨리 치면이 58박이 살아있는 민요가 노래가라 경기민요. 고고가 살아있지만 이게 5박을 빨리 하니까 5박은 엄머리 장단이 되는 거고. 8박은 이제 8박의 이제 독특한 장단 형이 있는 건데 그러면, 게다가 초행길이잖아요. 이거 시조는. 네? 가로로 이렇게 띡띡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아하. 그건 아직은 모르셔도 되는데. <웃음> 위의 음이 지속하라는 얘기야. 위의 음을 지속하라는 거야. 이건 그리고 3등분 한 거는 대개요. 우리는 한 박이 3분 박으로 리듬골이 나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 우리 뭐 다른, 다른 것도 그렇잖아요. 어뭐 중머리라고 래도 중중머리라고 해도, 해도 아마 짠딱응딱딱 뭐, 이렇게 들어도 땅 하나 둘셋둘둘셋셋 하나 하나에도 따다다 따다다 따다다 따다 이렇게 3분 밖으로 나눠지는 경향이 있어 대개 2분 밖으로 나눠지는 경향도 있지만 3분 밖으로 나눠지는 것이 훨씬 많듯이 이렇게 느린 음악에서는 특히나 3분 박정인 리듬꼴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기이프 이것도 3분의 1십가의 은은 3분의 2거든 일 그러니까 딴따 기프 딴따 또는 어떤 거는 딴따로 기이프 이렇게 하면 투 완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둘로 나눠가지고 딴딴따 이렇게 둘로 나누고 보단 되게 3등분하는 리듬꼴이 한방 안에 내재된 리듬꼴이 있어요 그래서 율명을 적는 데 있어서 되게 세 수로 나누다 보니까 하나만 그, 그어도 되는데 세 수로 굳이 그은 이유가 그런 이유고 그랬을 때요 하이픈을 그은 바로 그 위음이 무엇이냐 그 음을 계속 하여튼 지속하라 이랬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이를테면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따지면 매 정간마다 하이픈을 세 개씩 그어야 되겠지만 그었다가 안그었다 그랬죠 예 아, 그은 부분은 이제 고것을좀요 일종의 청녀 안부할 때 청녀의 고기가 이제 떨기 시작할 때세 등분 한 했는데 그게 떠는 시점이 어디서부터 떠라 이제 그걸 나타내려고 삼 등분 했을 때두삼 분의 이 박자에서 떠는 게 시작하라 이제 고거 표현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라튼. 그 장구 치시면서 초장 만좀 불러주시면. 애니카드컴 <웃음> <웃음> 참말로 <웃음> 참말로. <웃음> 참말로 제일 인자들 막이기다인자그 대신 남자니까 남창을 해 남자니까 남창을 해 막망신을 하나 때려주게 <웃음> <같이> 해달라고 <웃음> 녹수 이렇게 앞에 이렇게 내드름가락으로 단선나 이런 할때 이렇게 해줘요. 그래. 수